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제 생일파티에 제가 이렇게 많은 오비들을 초대했는데 다들 오고 계신가요? 빨리 오세요! 오늘은 제 23번째 생일파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크와 저희 어머니가 직접 부산에서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비들과 함께 나눠먹으려고 준비했답니다 어때요? 들어오고 계신가요? 안녕 아 이렇게 초대장을 제가 멤버들한테 보냈는데 아직도 안왔네요 역시 23번째 생일도 이렇게 혼자 보내나 봅니다 정말 외롭다 아 쓸쓸한 생일이다 감사합니다 아이 p 얼마 있으면자 네. 그러면은 제가 생일이니까 네 어떻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실 건가요? 네 오늘 네. 저희가 특별히 축하 무대도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를 먼저 소개해야 되니까 네. 저희가 원했던 네. 댄스 파티 와! 나이 23을 합쳐서 네. 123, 123 이렇게 13. 해놨습니다 네, 여기도. 이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이달의 소녀에 들어왔는데 <웃음> 또 이렇게 또 너무 교토하게한거 아닌가 싶어서 어, 마음이 조금 걸립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제 생일은 조금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웃음> 아, 그땐 안 하라고 네. 지네 네. 저희 YY가 싸우지 않도록 네 그거는 말해 아해 알았죠 모겠다 아무튼 오늘 생일 파티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무려 제가 이 이것을 만드는 제가 <웃음> 5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와, 진짜, 진짜 못맞지는데 진짜 이거 진짜 헬멧게 맞았요 답변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근데 별로 신경 안쓸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신경을 안쓸 수가, 수가 없었어 어떻게 끝이터더라고 에콜 생긴 퀄리티 뭐야 아니 이거. 저 이거 인테리어. <웃음> 나 이거 몇분만에 만들었어 어. 그래서 진짜. 별로잖아 요 나는 5분만에 안쓰고 뭐라 이 아니. 정보. 보나 보나라고요. <웃음> 너무 글씨도 못 알아보겠고. <웃음> 아, 이렇게 깜찍한 건너어 지금 이거 포인트 우리 얼굴을 넣었다니까. 음. 봐봐. 괜찮죠? 아아 별로야. 네, 별로 보여. 네 같아. 출시. 네. 네. 아 어제 제가 이모니이 어머님 이모님, 이모님의 손맛을 음. 직접 맛봤는데 저희가 투란스 맛을죠아니 손맛! <웃음> 그래요. 팔수. 우리 엄마 손솜 짧대는. <웃음> <웃음> 맛이 너무 있어서 요리를 음, 한 바지를 가 했다가 먹었어요. 엄청 많이. 근데 그럼 지금도 맛있더라고요. 차잖아요. 지금. 아니야. 아이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찬아찬야아니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니야 아니야. 진짜 야진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완전 딱딱하고.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도 <웃음> 어제 이제 야식으로 한잔그 먹었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이모 감사합니다. 네잘 네. 먹겠습니다 잘 니다 진짜 양쪽으로 다가고 있는 데낌 <웃음> <웃음> 오렌지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다 언니 어제 연습했잖아. <웃음> 진짜 이언니는 열정 봐라. <웃음> <웃음> <박자, 생각. 웃음> 아, 너무 잘생춤 박자새를 다가로아 너무 좋다. 음. 아. 생일 <웃음> 축하해요. 음. 이제서야 오비시가 일와 소리예요? 약 주세요. 잖아 <웃음> <웃음> 음. 오늘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기획했대요 음, 진짜 이거 붙인 것들 저희 진짜 어제 급하게 나온 것같아어요 어제 그게 진짜. 풍선 풍선 제가 엄청 크게 불었어요 너무 크게 불었어요 다들 무서워해요 포즈가 맞아요 진짜 아니 근데 너무 크게 불렀어요 언니가 손때리라 했잖아요 언제 이거 하려고 데뷔한 소녀들 맞아요 제가 진짜 작년부터 열심히 이걸 위해서 가려왔어 <웃음> <웃음> 생일 축하해 이번이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저랑 같이 생일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굉장히 행운의 오붓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와봐 역시 합이 아니, 잘 돼. 우리도 <웃음> <웃음> 아 언니도 음.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뭐? 하고 무슨... 싶은 말 있는 사람. <웃음> 뭔데? 없어요. 그럼 이번이 생일 축하해 크게 외치는 거야, 알았죠? <웃음> 왜? 어떻게 그게 열차하는데? 그냥 이번세카이 하면 돼요 넷! 네. 둘! 셋! 이이세트카이어 뭐야? 나이거 하고 싶었던 거야 저셀프 거야? 언제 하는 거야? 이번이세트이 아니, 분들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그럼 어. 이제 저희가 말금 지금, 지금, 안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계속 반복되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하금 지금, 지금, 지금, 지로다했지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다섯 시3십이 분. 김치 있으신 데 김치? 아, 김치? 아 집에 김치는 데회지수 언니 안 딱딱해? 안 아, 딱딱해. 아, 맛있게 딱딱해. 딱하다고 아니 딱딱하진 않은데 맛있어요. 음. 음. 선물 한번 뜯어 먹을래? 안돼. 아, 선물 이긴 해요. 근데 진짜 때려요? 어? 진짜 때려요? 어, 나 호기를 보면 어. 얼굴이 감지러워. 응? 응? 근데 근데 호기 좋보면 응? 감지러워. 아니, 나는 언니, 쌉한 거 좋아하니까. 응. 응. 그래, 내가 오늘 잠깐 축하해왔 응. 건데, 응. 오늘 게스트였어요. 그냥. 게스트. 아니야! 게스 이제 언니가 하고 와봐, 1주년 파티에요 축하해요. 아, 아, 오늘 갈 사람은 아, 너예오내식키 훔쳐 먹었다. 내 방일 건. 하여튼, 네. 재밌었습니다. 우리들 네. 남은 파티 재밌게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카리나는 가서 연습 열심히 할게요. 아니, 오카리나 어? 뭐야? 어. 아, 그걸 아니, 연습한 만큼 돌지 않았으니까 한번올렸한 소절만 해줘봐. 알겠어요. 언니 음... 노래로. 아, 어? 아. 으으으으으. 어? 어? 그럼 내 노래 안할 거야? 뭔 노래야? 아, 나가. 내 노래. 노래, 내 노래, 알겠어. 내 노래 알겠어. 모른다.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무슨 언니 한소절 불러줘봐요. 아, 나 음을 잡아줘요. 눈을 달 아 지금 게임을 하 아니에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언니 밥 먹다. <웃음> 당신의 열정에 끌리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문구였거든요 이게 제가 회사 근처에 카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멈춰서 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음. 그 사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넣었어요 음저희팀 열정맨이에요 아니야 진짜 내열정내 네, 근데 언니 열정 없잖아요 아니 저희팀 열정맨 따로 있죠? 피티 언니 이진우니야, 나도 열정, <웃음> <웃음> 야, 이거, 음. 이건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냥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y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1주년 1주년 에는 응.. 무슨 말이었은나 그러니까 그냥 해 가지고 돼. <웃음> <웃음> 1주년 기념 보고 싶은 거. 아, 좋다. 1주년 기념 와봐야게 보고 싶은 거. 저희 와이. Y... <웃음> 저희 <웃음> <웃음> 저희 와이 와이 와이의 첫 브이 생각나시나요? 뭔데? 저희 뮤비 봤잖아요. 음 아, 영무법이랑 맞네 됐다. 와, 그 때가 작년 이맘때 아니야? 좀더 뒤져 그래? 되게 따진다 정확하게 정확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네? 뭐라고 했지? <웃음> 할 수도 없어 아.. 스트레스답게? <웃음> 음. 음음 맛있다 음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음, 와와 와. 아, 진짜 맛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자타임이요? 싫어요! 야자타임 싫어 와. 야자 타임 시작. 싫어! 야자타임 시작! 나 제가 막내랑 와서. 그럼 1분만 하게 해줄게. 네. 시작! 여자타임 할게. 시작! 수영이 자체를 바꿔봐. 싫어요! 갑자 n 언니가 다 먹었어요. 음재미없없저저왜왜면평평에에언언들한한테아 o 이렇게 시키는 거 I'm not 위 u r 이 if y 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평소 <웃음> <타는 걸>. <웃음> 대화입니다 응. 그럼 너 y 저 u r e a kid. I'm n 그 t sure 필 f 다 o u 요 e a kid. I'm not s u r 초대장 들고 오시면 먹게 해드릴게요 그니까요, 러 근데 다들 안 들고 오시네 초대했는데 그니까 제가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오랜만에 VLAP 하는 거잖아요, 얼마만이지? 진짜 오랜만일걸? 그 체리, 체리의 리 재미없는 일부러 <웃음> <웃음> 체리 숨쉬기 방송 <방금. 웃음> 저희 숙소에서 보다 파트아요좀 <웃음> 보지도 않았어요 <웃음> 아. 체리의 노잼 방송과 저에는 저의 버그 브이비 있었죠 저안요습니다 응. 그거 봤다면서요 안맞네데 예전 아는거에요 그렇구나 역시 음. 궁금한거 없으세요 여러분? 궁금한 지금 오고 계신데 4시간만 기다리래 4시간요네네전숙소에 <웃음> <웃음> 있겠습니다 세계로 가, 나가자. 세계로 이런 건못뛸 때. 마호마호도 공부방 어떠니? 음, 저만 공부할걸요? 아, 그건, 네. 열정맨. 음. 음. 근데 오늘 원래, 응, 음. 응. 되게 개요식까지도, 아니, 개요식까지 그, 개요식. 너거왜안 들고 왔어? 화하게 하느라 다까먹었어요뭘 들고 올라갔다고? 그 개요서 이거 있잖아요. 아, 항상 준비가 덜 되있다니까. 음, 응. 내가 산매달은없어나 걸어준 메달이야. 않아? 음. 그거 있던 실영할 건데 제가 들고 올게요 그냥. 이렇게 또한 명. 아, 사면. 우와! 이건희 선물이왔습니다 <웃음> 그래서 내가 사실 너무 보여줄 때그 위에 쇼핑몰 이름을 봤어. <웃음> 그 <그래서>? 가야겠다 <아니, 웃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한테 왔네요. <웃음> 와이 이 핫한 거. 이거를 입은, 입은 이브의 모습을 보시는 제보 바랍니다. 나중에. <웃음>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세하는 거 이렇게. 아, 네. 어. 언니 제 호피도 그렇게 항상 감상, 함께 하세요. <웃음> 커피는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웃음> 아, 아, 감동이었다 우와. 이런 말이라도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입어보지도 않았어 <웃음> 요어보지만와 표정부터 달라 <웃음> <웃음> 와 대박이다 행복하게 뜯어볼게요 이렇게 맛있게맛있겠와 <웃음> 진짜 이쁘다 그쵸? 이 손목... 손목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웃음> 이손목도 언니 팔 전용이에요 아니 이런걸로... 이을수 이거를 잘입은거있다아 이거 그거 봤을 때그 짱구에 나오는 옆반에 축구 잘하는... 불꽃. 가 싫다 싫다 옆반에... <웃음> 축구 에이스 <있어요. 웃음> 맨날 짱구 시리거든 해 형이 맨날... 홍다타고 <웃음> 치타가 되겠어 와 치마였어? 왜? <웃음> 와,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진짜 와, 와 진짜 야성미 아, 근데 제가 이거 다른 쇼핑몰에서 각각 샀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웃음> 아 각각 샀어요? 각각 입어야 되네요 쇼피스 <그치>? <웃음> 아니에요 이거 따로따로 어. 입으면 됩니다 이렇게. 와 진짜 개가 되게 침타 <웃음> <너무 좋다>. 진짜 한번 봐봐 한번 봐봐 옆반 네이마르를네이마르가 뭐죠? 제가 네이마르아해야이름이그건가이름이네이마이이마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아 여진이랑 하는데 나 한번 말했어. <웃음> <웃음> 너는 소문이 자자하더라했지즈야 전혀 있을 거 아닙니다. <웃음> 어, 빠르지. 제 빨리 지금 밥 먹으려고 대답. 아 그만 먹어. 아니 어머님이 주신 거열요 엄마 나나 그래? 먹으라고 준 거란 말이야. 어머님은 나눠 먹으라고 보내 주신 거예요. 아니야 나 어머님 나도 먹으라고. 어머님 얼른 어제 우리 엄마 편지 못 봤어? 너무 열정이 <웃음> 과하지만. <웃음> 어버님이 <웃음> 언니한테 한지 썼는데 열정이 너무 과하대요 열정이 아... 너무 과하지만 열심히 하는. 어머니도 인정한 열정은 과다 우리 엄마도 열정매요 우리 엄마 이거 진짜 이 더운 날씨에요 진짜 매우 아니 매우. 이게 미역국이 진짜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댓글을 들고 미역국이라고 하면 거짓말쟁이는 거야? 뭐야? <웃음> 뭐야? 한 이정도 그릇밖에 지금 안 맞았는데 집에는 이거 한열그릇 넘게 나와서 진짜 음. 음. 지우언니 연기에 대한 생각은? 음. 아. 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음. 어. 음. 일단. 뭐 캐릭터 자체가 예. 음. 그냥 지우언니 그들한테 아 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연기 한다보다 그냥 언니를 보는 것 같아요 형 음, 아, 연기가 아, 되게 자연스러웠단 다 거죠? 후평이네. 진짜. 칭찬. 근데 어 내용을 잘모르니다어이대사안 봤기 때문이죠?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애청자인데 맞아요. 애가 애청자 저 오늘 금요일이랑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봐야 되는데 이거 진짜 많이 본다. 열심히 챙겨봤어요. 제가 그말 보고 얘기 좀 들어봐. 아 진짜 아니 여러분 귀는 번 열려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제가 요즘 영화랑 드라마 보는 거에 빠져가지고 어.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맞아, 나는 지우가 그딱 처음 등장할 때 베레모 있잖아. 아. 그게 딱 너무 인상깊었어. 너무 예뻤어. 그리고 그 그리고, 뒤로 안 봤어. 그리고 <웃음> 일단 저처럼 열심히 찾아볼게 지야 되게 스타일링 다양하더는. 음. 그 레몬 자못. 음. 아 레몬 자못. 음. 약간 그 좋은 만늘레본부할느낌으지보다한 예쁘지만. 어. 응. 그리고 수영 언니가 잘못 샀어요. 어? 얼마나 <웃음> 예쁜지. 너도 니 잘못 지 비슷해요. 그거 이거 입은 거랑 비슷하잖아. 니 <웃음> 그리고 어제. <웃음> 아 뭐. 왜요? 어제 근데 어제 제가. 아. 내가 준 선물. 물그말 누가 저사용해는데 <웃음> 아이 또만 <그러면, 웃음> 아니 제가 제가 아, 옛날에 너무 놀라웠다게 놀라웠다. 아, 아니 그만해 왜요? 이거 안돼방송하면안될것 같아 왜요? 저희 롤모델이 있잖아요아니 <웃음> <웃음> 아직 롤모델 본게안돼 왜냐면은 아. 아니야 아직은 남이 없어 딴막 그냥 상상 소에 맞는데 네.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응. 제가 정확했어요 증거를 얘가 그 쓰는 걸 봤는데 나 밥맛 떨어졌잖뒤귀 짱약해가지고 <웃음> <아니, 웃음> 언니, 언니 궁금하면 나 <웃음> 항상 호기심이 문제야. 호기심이 <웃음> <그다음에> <웃음> 진짜? 눈을 <논의를> 아, 버렸어. <웃음> 아직도 생각나. 그래서 언니 지금 많이 못 먹겠어. 오늘 호기를 못 드는데 어제 야식 다드셨놓고 그거 먹다가 못 먹었잖아. 그 뒤로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이 그러니까 잘 보지 말라 했잖아요. 어. 근데 나 항상 호기심이 문제 랄까 어. 아 그리고 또 제가 울었잖아요. 아 맞아 어제 울었어요. 진짜 어제 스트레스 대박이었어 진짜. 아, 아 근데 이건 말하면 약간 은근 저이어왜 저녁 시간에 서 아니요. 응. 그냥 우리가 너무 아니, 아니 그거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가로게 열렸어. 가문이 열렸잖아. 아니 아니 그거 아닌데. 창문 그거랑 아니 그냥 아니야. 창문이 열려 있어서 시원했어. 근데 <웃음> 내가 그냥. <웃음> 내가 지우한테 이렇게 지우 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지우 다리 안에 이렇게 앉아있었다? 아, 근데 지우가이제 뒤에서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근데 <너>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가 바퀴벌레 이렇내 이렇게 이렇 이렇게 그래서 이가 튕겨 나가가지고 이렇게 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니게 이렇게 데생게 이렇게 이렇게 서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서이사람들이뭐 하는 진짜 어제는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울다가 생일을 맞은 생 그건 또 처음이에요 음. 음, 그럼 다음 생일 기대하세요 근데 작년, 다음 생일? 작년 생일보다 훨씬 재밌지 않나요? 작년에 아무것도 안 했으니 까 그니까요 네. 계속 하는데 그래하지 괜찮을까? 역시 <웃음> 이브 덕분에 행복해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벌레를 그렇게 싫어요 저는 벌레가 싫어요 벌레가 어. 음, 아, 싫어요 진짜. 멤버들 중에 벌레 잡는 사람 대 밖에 없어요 근데 벌레가 뭘 아는지 이해가 있잖아요? 안나요안 나요 아, 네, 내 눈앞에 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저번 연습실에 벌레가 나왔거든요 조금 크다란 벌레 근데 제가 나와가지고 막아 소리 쳤는데 얘가 이거를 막 들고 가서 벌레를 잡는 줄알았저데 <웃음> <웃음> 조용히 하세요 <웃음> 언니를 잡을 테니까. <웃음> 아니 멤버들이 벌레가 나온 벌레를 잡아야 되는데 소리만 지르면은 벌레가 죽냐고요. 근데 소리만 지르면 <웃음> 바로. 넷. 네. 알겠습니다. 아, 소리만 지르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벌레 맨날 제가 더 멀지금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세 마리 잡았나? 근데 나 모기 모기는 잡을 수 있어 모기는 장비로 예,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 모기 모기 킬러 밥 먹다가 갑자기 절대 밥 먹다가 저번에는 전기파일채 들고 저한테요 이 근처에 들고 전기파일채로 아니면 제일 가정에서 밥 먹다가 <웃음> 아 근데 모기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아 맞아요 저희는 제가 다 놀려서 우들은다 놀릴게 없어요 아! 진짜. 근데 제가 모기를 근데 얘 놀리다가 한세번 정도 물렸거든요 어. 근데 너무 간지러운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긁다가 <웃음> 그러면은 얘가 항상 때려줘요 리누님꺼 잘 때려줘요 <웃음> 이게 뭔지 몰랐는데 방에 있는데 갑자기 <웃음> <웃음>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야, 브랜데 내가 이렇게 계속 하지 아 이제 안간지럽다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마비 시켜, 마 효과, 마비 시켜서 간지러움을 못 느끼게. 응? 조금 더갔다가안불구가네 안돼, 안돼. 그럼 뭐? <웃음> 다 먹었다. 아 진짜 그걸 다 먹네? 맛있다. 이만 한지 됐을까? 어 뭐야 궁금한거 좀 있으세요? 아 이브야 유튜브 생일 난거 봤어? 응아 음. 아, 이거 어. 보려고 진짜 아, 저희 엄마는 보셨대요. 근데 언니 빼고 다 봤어요. 저 빼서 다 봤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도 못 봤어요. 아 진짜 어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매니저 언니한테 언니 폰으로 진짜 제가 있는 동영상이나 동영상 다 볼게 이렇게 했는데 계속 산지직 소 산지직 소 산지직 소 산지직 새우 영상 많게. 진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라, 라디오 광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했거든요. 30분 동안 어. 또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제 광고를 봤어요. 봤다고요? 그걸 네. 아, 왜 이제 말해? 그러니까 너도 못봤다며 다른 그 유튜브에서 아 그건 나도 봤어. 뭐? 나본 거잖아. 근데 나. 이게 그그막달라게 있잖아. 뭘딱처음는데 내가 뭐나 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아 근데 거. 너무 아쉽다. 뭐, 저금 아, 오늘 안 끝났어. 그래, 오늘 가 오늘 제가 오늘 끝나기 전까지 계속 도전해볼게요. 진짜진짜 음.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가문의 진짜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 이달의 짜녀 채널에 많이 나온대요 아, 짜진아로진짜거 진짜로. 진고로가짜로진짜들아 다들 저희... 본 소감 얘기로진 안 봤는데요? 어. 봤으면 얘기를 할텐데 너희들이 오늘 나? 맨날 따라했잖아 저희 그날 연습 있어가지고 아 본방은 아, 못, 못 봤죠? 아못 봤다. 근데 진짜 본방을 진짜 TV로 좀 보고 싶었거든요 응. 왜냐면 언니를 큰 화면을 놀려야 되니까 어?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연습실에 있어가지고 응. 그래서 못 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 외웠죠아잘 아. 아. 짤러 된 <웃음> 거를 할머니 자신감을 내일로 상상하게 써도 다 영상아 보지 마시고 얼마나 국민손녀 아그거 너무 음. 그리고 <웃음> 언니 기사 아. 네. 어? 아. 상퇴 네 음. 그럴 때알았더라고요 <웃음> 열심히 제가 알아왔어요 <웃음> 아 그래가지고 일단 음. 저도 저를 그렇게 TV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음. 그 이달의 소녀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실시간 공연을 뜬게 언니가 쳐다아 어, 맞아요 아, 그거는 진짜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평소에 너무 낮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경제들이 감당해서 아니야 원래 겸손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왕관을 쓰려는 자그 무게를 견뎌라 그러면 오늘도 언니 생일이니까 다들 도전해보세요 <웃음> 와우 화이팅 이불 검색해주세요 아싸 아실세한 <웃음> 음. 검색어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불이 이불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요 <웃음> 진짜요? <웃음> 체리방 연습 얼마나 했어요? 체리방 체리방? 체리방이요 <웃음> 자연스럽게 읽었어 <웃음> 아니. 생일이 얼마죠? 어린... 한 2주? 2주? 2주 정도 어, 한거 같아요 2주 정도 한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막 틈틈이 해가지고 솔직히 영상을 봤을때 되게 자기 아쉬운 부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멤버가 많다 보니까 음. 자기가 그 맘에 드는 그 음. 영상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아, 전체적인 그 그림을 그 봐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게 약간 되게 아쉬운거 맞아요. 아, 근데 제가 그 영상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엄마랑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어. 그지 아, 그거 해줘. 막 이렇게 돌고 이러는 거. 너도 할수 있니? 이러는 거요그래가고 <웃음> 아, 난 못하지. 이랬는데, 엄마, 너 해봤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래 아, 난안 해봤지. 이랬는데, 갑자기, 해수 그럼 뒷꾸르기 하는 건넌 해봤니? <웃음> 아니, 넌안 해봤지. 계속, 이랬는데, 계속 강요 계속. 니 네, 그럼 그뒤 넘어가는 거는, 음. 그거는 뭐 어떻게 연습한 거야? 등이 먼저 닿고, 뭐가 먼저 닿고,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계속, 곧 저의 엄마의 커버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어. 아니, 성함 옥성함이성 사실 우리 아빠는 <웃음> 없어 아니, 먹이거 마세요. 아이스윤야 <웃음> 생일이라고 와도잘칠수 있어요. 소리만 어요아이스윤야 진짜 아 그냥 엄마, 우리 아빠가 안 엄마, 안녕 미희. 아니, 에 아, <웃음> 안 알려줘요. 쓰발, <웃음> 하... <수달>. 미영. <미용. 웃음> 아니, 전혀 다른 사인 아니 저희 집 첫째 딸이 이렇게요. 아무튼 제가 고원님의 첫째 딸이고 얘가 저희 집 막내 딸이고 얘는 저희 집 강아지고 나는 <목소리> 저는 <목소리> 하늘이 동생 수어 제가 동생이거든요. <목소리> 하늘이뭐 하늘이 지금 열한 살이고 기분 나쁜데요 나 하늘이 무슨 하늘이 형님 아 그럼 이게 이것도 말하고 싶었어. 그 어. 강아지들이 각자 주인을 닮아가지고 아. 짜무게요 진짜 구름이는 항상 보면 이렇게 그냥 무언가 이러고 있어. <웃음> 그리고 얘가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보면은 정말 절대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약간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웃음> 진짜 얘가 약간 아, 진짜. 사람처럼 그래도, 생겨서 몸이 너무 길어, 얘가 네 엄청 길어요. 항상 이렇서서 있다요, 이렇게 긴 놈이라고요 해 언니 긴 놈이 긴 놈이 왜네 발로 앉아 있어요? 궁금해. 몰라, 개나무. 항상 두 발로 이렇게 서 있어. 그래요, 이렇게. 진짜? <웃음> <웃음> 그리고 뻔이는. 돼미예요, 돼미. 데미. 네, 갑아 돼지예요, 돼지. 다이어트 성공했다고요. 돼지예요, 아직. 돼미가 최근까지 3 4 k g 인가 4.7kg. 아, 4.1kg이에요. 무서워요. 뭐7그 k g 잖아요그 정도 돼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단 4kg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네, 돼지지. 돼지. 응. 강아지인데. 그래서 4.1kg까지 나가가지고 저희가 돼미, 응. 돼미 이렇게 불렀는데, 진짜. 얼마 전에 어머니 통해서 사진 봤는데 3.7kg. 아니에요 3.5까지 했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팀 아, 성공했어요 많이 했더라고요 응. 근데 그 사진 보내주는 와중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밥 <웃음> <진짜. 웃음> 먹는거 재혼하면 <웃음> <진짜>. 몸무게 <진짜>. 되고 <웃음> 진 그리고 하늘이는 아시다시피 이상한 사진밖에 없어요 뭐 옷에 이렇게 같이 놔야는데 <웃음> 진짜 가방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주인의 이해서 뭔가 이상한 사진밖에 없어 요 아니 하늘이가 제일 정상적일 걸, 요니짜 정상 좀 아, 끼더라도 주인님 했냐 이렇게 가방 안에 끼고 음, 하늘이 이러고 하늘이가 진짜 하... 너무 차분해 구름이 어, 솔직히 진짜 시끄럽거든요. 음. 내가, 아니, 아니 강아진데 이렇게 앙앙 이게 뭐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그래가지고 이게 다 주인을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요개 정모 해야 되는데. 개 개무인 그거 난리 날까? 구름이 짓고뽕이막 바닥에 먹을 거한 <목소리> 중간에 하늘 조끼에 <목소리> 진, 조끼에서 같이 아, 장군이가 그리고 정원이 강하아가 아, 아. 7kg 와 걔는 개는 아, 아. 진짜 개분이개분이 무슨 데미죠 그래서 개무인 하면 아마 장난할 것같아 나중에 한번 어 드릴게요. 엉망진창 개운만. 어. 나중에 진짜 진짜 개쩐다. 한번 해 볼게요. 네. 고 오랜만에서 말씀드릴 게 많네. 진짜. 고원 TV 언제 나오니? 고원 어? TV? 아니고, 올레 TV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고원 TV 있고 이제...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니요, 이브 TV 말고? 하이나 TV가 나올예정이에요 원래는 하 t v 근데 네. 또 또 나오는 사람 있어요 또? <웃음> 또? <웃음> 또? 맨날 나오는 <나온> 사람 있어요 <웃음> 진짜 <웃음> 늘 게스트로 출연하는 응. 누군가가 이쯤이면 그분 TV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분율이 <웃음> 엄청난 그분 네. 기대해주세요 아니다 네 하늘 선배님 귀여워 음. 음. 하늘 선배님 네. 네. 아 그리고 저희 요즘에 일본어 배우고 있거든요 음 일본 해주상과 해수상마 킨쿄 킨쿄 킨쿄데스 금붕어입니다로 유럽쯤이면 금붕어입니다 어 해수 괜찮아? <웃음> 해수 괜찮아? 무슨 <웃음> 진짜 언날 보다 이런 거든 <웃음> 돼지 돼지면은 <맨. 웃음> <웃음> 원래 다른 나라 언어 배우면은 그런 거에 궁금하더라고 근데 제가 우리 저희 일본어 2반에 최하위 네. 진짜 안타깝게 최하위이어서 선생님께서 많이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 제 응. 선생님이 막 설명하시다가 해지 이해됐니? 응. 제가 이해가 돼야 넘어갈 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이해한 척한다 어. 뭐야, 혼자 뭘 보고 <웃음> 있는거야 혼자 갑자기 인속로 빠져들었어 <웃음> <웃음> 댓글이 재밌어 장인어른 아까 아, 내가 우작성남이야 아, 기 <웃음> 장인어른 음. 여기 10분 내로오시면 인정해드릴게요 긴장했다 <웃음> 컵홀더 사진도 봐줘 아, 맞아요 저 그거 진짜 처음 봤어요 커플도로 이렇게 카페 에 응. 꾸미시더라고 요 진짜 응. 그것도 너무 너무 응. 감사했습니다. 아, 어, 근데 그 형은 진짜 대단한 거아요 네. 그냥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축하해주시는 그냥 마음도 감사한데 뭔가 그냥 너무 그 마음이 예뻤어요. 응. 네. 맞아요, 저도 그때 아 언니 가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 생일 때못 갔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가족만 이제 다녀왔어요. 저희 다 셨죠, 아, 엄마, 아빠가 다. 아 진짜? 진짜? 그래서 너무 아... 그게 아쉬웠거든요 음. 응. 이번엔 이거는... 근데 진짜 저는 그냥 이렇게 진짜 소박하게 브이앱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음.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음. 근데 진짜 많은 것들을 정말 감사하지만 이렇게 작은 거라도 너무 행복해요 역시 역시 오예 선배님 진짜 감사합니다 해주 끝없이 먹네 부럽다 진짜 너의 미녀 어디까지? 니 아, 누가 그렇게 언니 하고 싶은 말지아이 끝에 그래. 그 내가 지웠어. <웃음> 해주 어디까지 먹니? <먹네. 웃음> 해주가 모든 것을 먹었다. 이분 <웃음> 이분사마매차 멘차, 가와이네 매차가 뭐지? 진짜? 면차 네, 진짜? 뭐지? 잡채 리필해달래. 잡채? 리필하면 내가 음, 음, 해야 되는데? 네. 네 여러분 네아 음. 오늘 생일파티 불태웠다 저는 오늘 이렇게 V 이 생일파티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힙합 어 얼반 레슨 다시 아, 네. 하, 다시 불태워야 됩니다 저도 열정 내냐가지고 제가 또 얼반하면 하지않 아니겠습니까 네또 불태우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솔직히 되게 애매한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만 <웃음> 먹고 좀 얘기를 들어봐요 이렇게 애매한 시간대에 이렇게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생일파티 여전히 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 네. 여러분 덕분에 정말 뜻깊고 알찬 생일파티가 된것 같아요 네. 제가 이 파티의 주인으로서 되게 이 파티를 열기까지 네. 진짜 힘들었는데 어, 이렇게 우리들과 생일을 처음 제 생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그런 행동 위를 약간 부의 앱으로 처음 보내는 거라서 음. 음. 신납니다. 신 음. 맞아. <웃음> 원래 이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다. 도원이는 아. <웃음> 아. 짧게 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짧게 샀고요. 어. 음. 뭔가 진짜 이렇게 맨날 막 연습만 하고 이러다가 음. 이렇게 중간에 이런 힐링 타임 너무 좋았고요. 음. 그러면 이거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그래 진짜 아우. 오랜만에 해서 좋았어요. 진짜. 이제 함께 갈수 있는다? 당신은? 당신은? 말이야? 함께 갈수 <웃음> 어, 없습니다. 왜닦까지 <웃음> <웃음> 몰랐는데? 아니요. 다시 다시 다시. 아니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오늘 이별 파티였던 거야? 네. 아, 내가 아, 같이. 아무튼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이브의 23번째 생일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브이앱을 자주 할수 있도록 열심히 힘내 보겠습니다 좋아요! 파이팅! 다음 도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브이앱! 맡겨주십시오! 다음 썸네일 기대해주세요! 좀더 PPT랑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 저도 다음에 큐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게 그러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트레이카요